조금 뭐 저를 찾지 마세요. 이거는 저 어. 당연히 찾아 주세요. 네, 찾아 네. 주시는데 <웃음> 설계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음. 저는 진짜 단한 번도 이 담보를 음. 넣어드린 적이 없어요. 음. 어, 앞에서 보장이 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뒤로는 이득 보는 음. 담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음. 이거 넣으면 음. 보험사는 안 좋아하는 담보 였어 안 좋아하는 짓을 제가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그 비용을 다이 입원일당으로 커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균 가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암에 대한 건 이런 걸 준비를 해드리는데 네. 이런... 그럼 태아보험 가입할 때 일단 필수담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성인보험에서 하는 필수담보랑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동일한데 네. 그러면 압내 심장이 음. 기준으로 했을 때 음. 권장하는 한도? 요 음. 그러니까 정도가 좀 적정하다 가, 가장 뭐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음. 정도의 수준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음. 이게 이제 설계사님마다 구성하는 게 다르실 거고 음. 그냥 고객님마다 뭐 니즈가 있거나 가족력이 음. 있거나 뭐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게 다 달라서 그냥 평균 가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암에 대한 건 1억을 준비를 해드리는데 1억을 다백세만기로 넣지 않아요 음. 그래서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30세만기의 기본적인 영유아 때 필요한 부분들 선천적인 보장들 그런 걸 이제 30세만기로 가져가고 100세만기를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천0 0 5 5천 0 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고 음. 유사암은 지금 업계 한도가 3천0 음. 음. 이제 뭐 생명사의 보장을 같이 추가한다든지 이러면 또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한도는 3천 그리고 어 뇌랑 심장질환이 3천에서5천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5천까지다 넣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고객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3천 정도 넣어 드리다 보니까 어 뭐암 5천 그러니까 백세로 가져가는 거는 암 5천, 유삼 3천, 그다음에 뇌심 3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은 진단비로 다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좀 많이 판가름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수술담보 필요 없다 음. 뭐 심장뇌 뭐 관련된 수술담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어요 음. 어, 그런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도 제가 많이 보는데 음. 제가 앞,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음.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수술비중이 줄어드니까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먼 미래, 우리 아이의 먼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수술비의 비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수술을 막, 막 자주 막 어. 하지 않잖아요. 쉽게 음.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음. 근데 이걸 이제 시술 개념으로 생각하면, 음.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어, 앞서서 시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전적인 결과를 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의료기술 상으로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설계사라면 수술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라 거는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질병 후회장의 3%는 어느 정도 권장하세요? 지금 업계 한도는 1억이 들어가는데 음. 어 지금 보통 한 회사로 들어가는 거 5천 들어가죠 한5천 정도 권장해드리고, 네. 음. 상해후장에는 상해 상해무장에는 이제 최소 1억, 최소 1억 들어가는 거고, 음. 어, 간혹가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 음. 아버님의 직업에 따라서 어... 이 상해후유장애를 생각하시는 개념이 되게 달라요. 아, 그래? 음, 음. 일반 회사원이신 분들이나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네. 상해후유장애가 필요하다는 라 것도 잘 모르셨고 음. 설명드리면 어 그렇구나 그럼 넣어야죠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버님의 직업이 소방관이다 음. 뭐 경찰관이다 음, 음, 음, 음. 이런 분들은 이거밖에 왜안 넣주냐? 어나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상담하면서 어 아버님 왜 이렇게 상해에 집착하네요? <웃음>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직업적으로 보는 사례들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 상해 이거 갖고 안 된다, 수술 비거 갖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업이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음. 진단 자금에 대한 한도도. 가족력이 있, 있으신 분들, 뭐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 네. 경험에 의거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려드리는 기준들은 평... 평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연구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맞춤 설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족력적인 부분들은, 음. 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 음. 그러면은 스탠다드한 부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어, 좀 빠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음. 상담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들을 음. 소통하는 게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필수담보는 음. 음. 이렇게, 이제 부수적인 담보로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음. 네, 담보들로 보면, 일당 담보. 이번일당에 음. 대한 부분. 이번 1당을 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오늘 저희가 스터디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이번 에당이 중요한 건 맞아요 음. 중요한다는 건 어 영유아 음. 3세 전까지는 나라에서 많이 보장이 되더라도 음. 영유아 때 입원한다는 라건 이미 면역체계가 많이 그쵸? 약해져 있다는 거고 다른 부분에 합병증이 온다거나 입원 기간이 장기전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입원일당이 하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그 비용을 다이 입원일당으로 커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 입원을 아이가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어떤 어, 휴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완전히 매달리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뭐 아이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간병인 못 써.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비가 네.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 이후에 그쵸? 일어날 수 있는 음. 위험 리스크들 이런 것 때문에 위험 일당이. 어, 실비 플러스적인 부분이라서 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뭐 예전처럼 이번 일당 30만원 넣어주세요 이런 분은 사실 없고 음. 저희도 그렇게 아예 넣어드리지 않죠 음. 그니까 저는 요 얘기 나오니까 음. 얼마 전에 그 어떤 설계사분이 아, 고객님이죠? 고객님이 음. 이제 설계안에 간병인 애기 태아범에 간병인 담보가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셋시잖아요 어, 음. 음. 그걸 해가지고 저 간병인 음. 뭐 제가 진짜 엄청,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막 얘기했어 음. 전 고민을 해보고 이제 사모님들이랑 얘기해 보거나 음. 이제 보시면 사모님들이랑 얘기 사례를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살짝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왜 음. 그랬냐면 음. 애기가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음. 병을 안고 계신 분들을 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들이 다하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으셨던 분 제외하고 나면 음. 거의 다 직, 회사 그만두시고, 음. 진짜 내가 생계가 힘드시면 파트타임 하시지. 음. 어, 애들 옆에서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뭐, 간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음. 뭐, 간병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음. 애들 뭐 2, 3일, 뭐 일주일 입원하면 그때 간병인 구할 때쓸수 있다. 뭐,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녀안 키워보신 분들이나 그런 얘기 할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 병원에 진짜 음. 아파서 입원했는데 엄마 찾고 아빠 찾고 하는데 음.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응. 회사에서 욕 먹는 게 뭐가 중요하고 음. 어, 간병인 불러가지고 거기다 소화병동에다 넣어놨다? 음. 아 저는 사실 음. 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각... 간병인은 사실. 40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저는 음. 가성비적으로 제일 맞다고 봐요 음. 음. 이게 갱신형 담보고실수이랑 같은 담보이기 때문에 음.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음. 저는 조금 별로다 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이거는 뭐 전문가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니까 음. 물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일에 손을 놓으면 생계가 흔들리는 음, 그런 분들도 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단 하루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음. 이 담보가 효율 가치가 있겠지만 그거를 쭉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음. 그러니까 쭉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때 그때 그 비용 부담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간병인 담보 넣는 것보다는 음. 그 비용으로 일당 담보를 더 넣는 게, 음, 음, 음. 어, 실질적으로 대체제가 될수 있는 그 맞아. 금액으로 음, 내가 음, 음. 사실 소득상실분을 좀 대체하고, 음. 어, 부모님이 가,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그런 생각은 잠깐 했다. 뭐 이런 얘기 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 이런 거에 워낙 인지해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 일당 담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넣, 넣어주시는 편이세요? 보통 저는 상해 입원 일당은 사실 많이 추천 안 드려요. 음. 어,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3만 원 정도는 음. 명료하시기에 그냥 어, 상해로 입원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도는 아예 안 넣거나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병 입원 일당이 이제 고객님들하고 늘 조율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합산해서 8만 원. 합산 8만 원? 응, 8만 원 어깨 기준으로. 최고는 10만 원? 업계 최고가 중환자실 별도고 아, 이제 그렇죠. 일반 어, 종합병원이랑 전체 음. 병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말하는 건데 뭐 그렇게 10만 원까지 넣지 않아도 음. 저는 충분하게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한 2, 30명 산모님 중에 한명 정도가 음. 첫째 아이가 굉장히 입원을 많이 해서. 음. 그걸로 너무 생계에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를 무조건 이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는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구성으로 가시기 때문에 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 아니죠 얘기했듯이 음. 저희가 음. 관리 보험은 관리다 음. 네. 맞아요 어, 5년 지나고 나서 7세나 음. 5세나 7세 정도에 음. 어, 아이 발달 상황에 따라서 또 관리를 하면서 가액 담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뭐 30세 만기를 풀로 30세 만기를 하시건 30세 플러스 100세를 하시건 어 포인트는 저는 이제 늘 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스터디하면서 음. 보험나의 6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 시점이 되면 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환경이 바뀌어서 한번 그거를 되게 치르는 아이가 있고 잘 넘어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걸좀 보면서 조정하면 되니까 5세, 7세 사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퇴화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응. 모든 보험이 똑같겠지만 진짜 전문가님 만나야 돼요 왜냐면 응. 어 담보도 많지 많고 음. 아까 저희 수터디 하면서 느꼈데180몇 개? 188개. 188개. 음. 어 담보만 188개인데 저희가 그 담보들 하나 하나에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냐? 음.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현대 전산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그 뭐였죠? 관리 관리 중 관리 담보. 그, 그 제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웃음> <웃음> 뭐 이거 잠깐 수탁이 <웃음> 얘기했지만, 네. 아까 회사에 유리한 담보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유리한 담보들이 있는데 음. 아, 물론 보험회사는 이제 뭐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 비율을 잘 맞추는 부분들이 있지만 음. 저희는 어쨌든 고객님한테 유리한 담보들을 그렇죠. 찾아들여야 되는 게 그렇죠. 저희 일이, 일이기 음.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손해를 높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어, 제대로 타진하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그 대표적인 오늘 나왔던 담보가? 음. 태아보험에 있어서는 어린이 특정 전염병 담보 성견 지명이 있어. 제가 이 얘기를. 그게 너무 딱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 어, 오늘 스터디에서, 어, 맞다. 뭔가 공감하고 관리 있어. 관리담보. 어, 관리담보였어. <웃음> 네. 어, 이거 넣으면 보험사는 안 좋아하는 담보였어. 안 좋아하는 짓을 제가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네, 네. <웃음> 네. 영상을 사실 현대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담보에 대해서 눈여겨보셔라 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이 담보 어떤 담보인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5세 전에 아이들한테 거의 대부분 거쳐가는 어, 바이러스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가는 아이가 있고, 꼭한번 치르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영유아 검진 때마다 예방 접종하잖아요. 그때 이제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어린이집을 갈 때도 그.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 이제 제출 대상인데 로타바이러스랑 이제 어 저희가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들어가는 담보예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30만원까지지만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모세기관지염으로 판정을 두번 받았거든요 음. 근데 어 이게 워낙 저희 아이는 우량하고 건강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자는데 폐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구나를 알게 될 정도로 정말 되게 두려운 소리가 나요 이 폐가 숨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잘 넘겨가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고 그렇게 입원을 하면서 폐는 사실 합병증이 되게 많이 오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잦은 감기, 잦은 면역이 떨어짐으로 인한 다른 후유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음. 감기 발병률이 떨어졌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면역력이 되게 떨어졌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서 바이러스도 침투 받아보고 그걸 면역체계로도 또 키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음. 그러니까 면역기 기본적으로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단보는 영유아 시기에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죠. 맞아요. 로타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RSV, 뭐 해가지고 호흡기 관련된 네네네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음. 이 폐렴으로 갈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날도... 폐렴으로 가요. 어. 음. 그래서 애들이 폐렴 걸리면은 사실 음. 며칠씩 입어다고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진짜 입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게 음. 무조건 1인실에 계속 있을 수 없거든요 음. 그런데 1인실에 있지 않으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음. 그런 바이러스 그 외적인 노출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겁나는 거고 음. 어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들도 사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실 안에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걸리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진단받았을 때는 좀 1인스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려면 음. 이런 담보들이 필요하다.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대에 또그 담보도 있잖아요. 아토피 뭐 이런 거 이런 담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토피, 뭐 수족구, 음. 뭐 수두 음.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유아식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보장은 있는데 음. 사실 저는 그동안 그런 담보들을 추천드리지도 않았었고 음. 굉장히 마케팅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엄마들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담보들을 음. 넣어서 음, 어떻게 보면 손해율을 맞추는 용도라고 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다싹 해서 태아보험에 넣어서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뭐 이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담보도 있던데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사실 그 담보는 크게 의미 없다 네. 그런 수족구나 수두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폐렴이 오거나 네. 고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희박하다 네. 그래서 그런 담보는 실비로 처리하고 실비로도 처리할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어린이 감염병 진단 관련 담보,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네, 요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모성자 담보 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음. 특히나 이제 이 모성자 담보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음.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노, 그 우리 하다가... 와이프가 연령이 높아요. 어... 와이프가. <웃음> 네. 그데 어,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그러니까 모성자 담보 꼭 넣어야 될까요? 꼭 넣어야 되는 필수는 아니죠. 사실. 음. 네, 왜냐하면 보장금액도 크지 않고. 어. 그런데 이제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성전환보는 예전처럼 설계사한테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뭐 아예 언급 안 하시는 설계사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실 재왕절개 수술에 대한 거를 자연주의 산부인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데 일반 산부인과에서 웬만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응. 또 저희끼리 말하지만 어떤 병원비의 산정을 위해서도 제왕절개 수술은 기본적으로 많이 권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응. 그리고 산모님들도 이제 막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출산하는 게 싫어요 음. 저는 선택제왕절개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음. 제왕절개에 대한 부분은 기본 보장이라고 보시는 거고 음. 그 외에 이제 생각보다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그 외에 뭐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 사실 그 전에 기형아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걸러지고 음. 요새 그런 위험률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산모님들의 그런 부분들이 뭐 연령이 높아지고 환경적인 요인 뭐 식습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도 발생하다 보니까 어 거의 대부분이 보장을 받아 가시거든요 음.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해서 우리 아이 너무 건강해서 나 보장받은 거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산모 특약으로 보장받으면 음. 에이 그래도 조금 뭐 하나 받았네라는 음. 생각이 드시는 것 같고 어 일단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어 보장 받으시는 금액은 훨씬 더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모특약은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 모든 산모특약을 다 넣는다 음.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 아까 스터디하면서 음. 진짜 뭐 보험 경력도 뭐 20년 넘는 분들도 음. 계시고 음.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태아보험과 음. 관련해서만 뭐 10년 이상씩 어 영업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보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스터디하면서. 음. 그 얘기를 했어요. 응. 그, 팀장님이 항상 영상에서 표현하시는 싹다 긁었냐. 응. <웃음> 싹다 긁어 넣었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현들 응. 아, 좋은 설계사랑, 응.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설계사랑 아닌 설계사를 어떻게 구분할까. 응. 아, 다른 담보도 188개를 이게 뭐 좋은 건 나쁜 건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우니, 응. 어, 오성자 담보에서 구분할 수 있겠다. 응. 그러면서 들었던 그, 아까 사례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유산 진단담보. 음... 어,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음... 유산 진단담보를 넣냐, 안 넣냐, 뭐 이렇게 했는데, 넣는 분들 계시는데, 그 전문가님 한 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음... 진단비 떼와야 되죠. 진단서를 떼와야 되는데, 음... 어, 그 띄어 오라고 할수 있냐. 음... 어. 그건 이제 태아보험을 정말 많이 다루어 본 설계사들은 알죠. 음... 네, 왜냐면 그만큼 고객이 많은 만큼 유산이라든지 그런 위험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내가 산모님하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된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되게 어렵다. 아, 굳이 어, 10만원 받으려고 굳이 그거를 회전시켜서 어. 우리가 그거를 가슴 아픈 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음.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유산이라든지 뭐 모성자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아예 불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왜 넣느냐 이거는 진짜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 앞에서 보장이 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뒤로는 이득보는 음. 담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음. 어, 유산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돼요 응. 저도 자연 임신을 했지만 유산에 대한 부분 당연히 걱정을 했죠 그런 부분은 태아보험은 다 환급 받으세요 응. 그래서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정말 필요한 담보라고 하면 이제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 과정에서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부분 응.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되게 필요하고 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전 선별검사 응. 이상 소견이라그래서뭐 이차기형 어,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는 거 음. 그리고 임신 중독증 당뇨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시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얼마 전에 어, 저한테 청구를 주셨던 고객님이 임신 중독증 아 임신성 당뇨로 음. 우리가 확진을 받으려면 두번 검사를 해야 돼요 아. 1차 의심 소견이 있고 또몇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똑같이 위험 소견이 나와 수치가 높아야 확진을 하는데 두 번째에서 정상을 받으신 거죠 음. 그럼 앞에 받은 진단서에 당뇨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음. 이거 가지고 누가 보장을 받았다더라 음. 음.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음. 거고 어, 최종 진단이라는 그 진단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음. 이제 보상과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응. 지급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응. 그거를 어 무조건 한번 넣어보시죠라고 응. 말할 수 있겠지만 응.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안요네 아, 네. 그런 응. 부분들이 있어서 고그 출산 전 선별 이상 검사 소견 진단하고 네. 그 다음에 입원 수술. 이런 부분은 음. 필요하다 그그 그 담보가 사실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담보여서 보장금액을 엄청 크게 받으려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그런 위험률에 노출이 됐을 때 조금 위로를 받는 정도다라고만 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일당이 저는 재왕절개 어, 수술을 하면 5일에서 8일 안에 퇴원하시거든요 음, 웬만한 재왕절개 수술은 그래서 금액 크지 않다로고 봤는데 어,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이, 이제,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경고를 묶어주는 맥도날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하면서 10만원 보장 받고 입원을 거의 한한달반 정도 하셔서 한 와. 40일 분에 대한 거를 입원 일단 받으셨는데 출산하시기 직전에 바로 또 응급상황이 돼서 입원을 해서 출산하고 마지막 이제 퇴원까지 하니까 총 거의 한 80일 가까이를 계속 입원한 상태로 계셨더라고요. 음... 그분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보장받으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회성이고, 음... 그리고 또, 뭐, 다 넣어봤자, 뭐, 한 7만원, 뭐, 의존 남짓 나오니까, 음...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전문가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필요 없어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정확한 건, 그, 산모의 상황. 음...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 음. 어,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꼭 필요한 담보들 저희는 1원 한 푼이라도 아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 합리적인 돈 쓰는 거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음. 불필요한 담보로 음. 그리고 보상받기 어려운 담보들로 마케팅적으로 보험사에 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음. 거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보통은 음. 현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 틀을 잡다 보니까 네. 웬만한 그 담보들은 모성자 특약도 현대상으로 많이 넣어드렸었는데, 네. 제가, 어, 현대상으로 30세 만기, 그 다음에 100세 만기를 DB 농협을 조합을 하면서, 어, 좀다 회사마다 비교를 했을 때 수술이나 입원에 대한 요 부분만 넣는 거가 동의가 되시는 고객님들은, 어, 농협으로 같이 넣어봐도 괜찮겠다. 어떤 부분? 모성자 특약. 아 모성자 특약. 네. 네네네. 음. 모성자 특약이 어차피 수술했다 그러면 수술비 나오는 거, 음. 입원하면 입원비 나오는 건 동일한데 동엽이 저렴해요. 아 저렴하다. 네. 여성 당부에 대해서는 여자는... 진짜 농협이 음. 전반적으로 다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음. 인수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모든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사모님들이 다 되는 건 아니니 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가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저렴하다 그래서 음. 요거를 제가 최근에 몇몇 사모님들한테 비교를 좀 해드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어, 그래도 현대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음. 아직은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런데, 어, 무조건 지급이 되는 부분은 사실 분쟁사회 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냥, 어, 비용적인 부분도 비교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음. 더 자세하게는 뭐 상담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산모특약을, 어, 설계사한테 문의하실 때저 제가 추천드리는 것처럼 조합 설계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음, 음. 그러면 다른 회사로 했을 때가 더 유리한 부분은 없나요? 라고 한 번은 사진해 보시면 거죠? 좋을 음, 것 같아요. 가격적인 음. 음. 거에 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음. 내가 어, 3만원 내고 15만원 보장 받는 거랑 음. 2만 5천원 내고 15만원 보장 받는 거랑은. 다른 거죠. 산모님 이제 아이를 출산하시고 막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뭐.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음. 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만약에 정말 좋 이렇게 가성비 좋은 담보들이 네. 어, 이렇게 돼야 음. 사실 보험사들도 각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어, 그냥 브랜드만 믿고 음. 어, 그냥 그냥 그그멤 멤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음. 브랜드, 그 파워. 어, 브랜드 파워와 그 설계사의 맨파워를만 믿고 그냥 어 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격 비교도 안 해보고 음. 제안을주면 그냥 다 가입하니까 음. 팔리네. 어, 가격 안 내립니다. 네. 전안내리죠 소비, 응, 소비자분들이 음. 합리적으로 따져보시고,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 어, 보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들도, 음. 어, 점점점 합리적인 상품들 만들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만, 지금 음. 농협이, 그 보수적인 농협이 또 음. 수술담보 부분에서 또 음. 변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 어, 왜? 수술담보가 안 팔리니까. <웃음> <웃음>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보험연구소 영상을 점점 이렇게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음. 아 진짜 우리의 역할이 이거구나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단지 고객님들하고 만나는 그런 접점인 것뿐만이 아니라 음.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음. 조금 더 가성비를 따지고 음.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음. 사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더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시에 이거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어, 너무 보람돼요 그리고 음. 이렇게 뭔가 시장이 음. 딱 좋은 방향으로 담보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음. 그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걸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안 좋아지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 네. 마, 스피커가 될수 있다는 라게 되게 감사하죠 음. 음. 고객님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음, 음. 어, 이런 부분이 있었고 모성재 담보는 농협도 이번 달은 비교해 볼 만한 조합 설계 하실 때는 어, 농협이나 딥이 음. 다이 담보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적인 면이나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본은 현대해상인데 음. 동일한 보장으로 봤을 때 농협이 좀더 저렴한 담보들이 있어요 음. 다 똑같진 않고요 음. 근데 어, 한도는 DB가 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한도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다 하시는 거고 음. 어, 보험료를 같은 보장 기본적으로 어차피 똑같이 넣을 건데 좀더 저렴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농협 보실만 해요 음. 음. 저희가 무슨 얘기 하죠? 이번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죠? 이랬는데 <웃음>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네. 아직도 남았는데 네, 네 아직도 남아네 한시간을 훌쩍 넘어 뭐 네. 영상이 또 나왔어. 항상 <웃음> 이거 언제 편집하냐자 <웃음> 그래도 좋은 정보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이모성여담보에서 실손 응. 실손 있지만 응. 그 임신 관련된 것들은 또 실손에서 보장을 안 하니까 네. 따로 이제 실손을 또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필요할까? 저는 진짜 단한 번도 이 담보를 넣어드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단한 번도 정말 음. 그러니까 이 담보는 말 그대로 실비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는 어뭐몇년 납하고 몇세 보장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보장받는 기간 내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시점부터 출산 날로부터 42일까지 음. 응.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4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계속 내실 분이 있을까요? 없죠 네. 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앞에 낸 걸로 혹시라도 어떤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보장을 받는다 해도 어, 그거 없다고 우리가 출산하는 거안할거 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음. 어,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모성자 특약이 사실은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연령이 높거나 뭐 가입 주차가 어, 후에 있거나 음. 아니면 어떤 치료 이력, 특히나 첫째나 둘째를 음.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도 모성자 특약 가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자, 저희가 궁금증, 모성자 담보까지 정리를 해드렸어. 네. 그 태아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응. 어 태아보험은 30만 기가 기본이다. 네, 어, 그렇죠. 그 30만 기의 기본은 현대상이다. 응. 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응. 그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면 응. 어 100세 만기로, 응. 90세, 80세 말고 100세 만기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어, 준비해 주시는데 그거는 DB 네 DB 하나만 보완하셔도 되고요 네. 어 조금 더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음. 이왕 내가 준비해 주는 거 진단비, 수술비, 호요장에다 음.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싶다 음. 그러면 DB 플러스 농협으로 음. 가시는 건데 설계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음. 30세 만기를 내시는 보험료와 음. 100세 만기 조합으로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쭉 유지해 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 음.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음. 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앞으로를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집에 지금 아직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30세 만기 너무 괜찮다 음, 30세 만기만 해도 괜찮다 음, 너무 괜찮다 음. 그러니까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납입 여력에 고려하셔서 음. 어그 부분은 전문가님들이랑 충분한 상담 통해까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어한 가지, 모성자담보와 일당담보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음. 어 일당담보는 8에서 10만원 정도 네. 네, 권장하는 건 8만원 정도 음. 5만원 정도 거. 해도 사실 괜찮아요 음, 음. 네. 근데 둘다 똑같이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음. 어 상해는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질병 네, 질병적으로만 그 거의 포커스 잡고 보셔도 맞다고 봐요 음. 음. 음. 그리고 모성자담보는 싹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담보가 있고 불필요한 담보가 있다 그래서 이 담보가 전문가를 가르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그냥 음. 팁 드려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마지막에 어, 핵심 음. 어린이 감염병 진단 음. 어, 관련된 담보가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새로 생긴 담보 중에 우리 깁스 치료비 음. 보장 추천 음. 안 하잖아요 맞아. 근데 부목 치료비가 생겼죠 음. 네. 정말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찾으시는지 <웃음> 신생담보만 나오면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저는 정보력도 정말 빠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만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것만 글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담보가 진짜 효용가치가 응. 있는지를 공부하시지 않고 응. 그냥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교육하고 가면 그게 진짜 막 엄청 좋은 거냐 응. 막 글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응. 계시는데 너무 정보의, 그, 변별력? 어, 변별력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음.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네. 네. 음.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요 가이드 기준 안에서만 좀 하시더라도, 어, 충분히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도, 음. 음, 그래도, 보험연구소에 계신 전문가님들 소개받으시면, 어,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들, 상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음. 봄용소에는 박지영 전문가님만 계신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음. 박지영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는 음. 분이 너무 많은데, 음. 어, 너무 과부하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저였다 보니까 음. 당연히 내가 한 번이라도 더본 사람, 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주관에 더 어, 맞다고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음. 당연히 저를 찾아주신 너무 감사한데 뭐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음. 어 조금 뭐 저를 찾지 마세요. 이거는 저 당연히 찾아 주세요. 네, 찾아 네. 주시는데 네. 근데 좀 어, 저희 제가 너무 밀려 있거나 이럴 음, 때 네. 저희 이제 보험 연구소에서도 어, 다른 전문가님들을 많이 이렇게 그 연결을 양성하, 해주시거든요. 네, 저희 양성하고 있고 교육 기반은 저희가 같이 가는 거고 음. 어, 워낙 전문가이신 분들만 같이 음. 어, 합류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고 상담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혹시 뭐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보험연구소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다시 또 상담 드리고 하니까 음. 걱정 안 하시고 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저희가 보험 전문가님한테 항상 연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스케줄을 엄청 꼼꼼하세요 음. 그래가지고 진짜 일하는 거 보면 막 <웃음> 저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어, 너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 그, 항상 전문가님이 제가 전문가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보험연구소를 통해가지고 소개받으신 고객님들한테 실수하지 않으시려고 더 노력하시고 하다 보니, 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좀 기다리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네, 피력해 봤어요, 그냥. 네. 그, 죄송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마음이 음. 네, 무거워요 음, 근데 너무 감사한 거고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더 만들고 인력을 더 충원하고 있으니까 맞아. 네, 음. 뭐 당연히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더잘 해드리겠지만 음. 뭐 여러 가지 보험연구소에 정말 좋은 상담 네. 설계사님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보험 연구소랑 많이 성장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어저 이런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음. 같이 파트너 음. 계시는 그 박수영 팀장님, 박수현 팀장님. 박수현 팀장님. 네. 네, 너무 잘하시고 음. 그렇 음.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음. 하니까 음. 어 믿고 맡겨 주시면 네. 어, 최대한 음. 네 좋은 상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응. 저희가 더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얘기들 네.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